세 번째입니다. 결혼식 갔다 오면서, 이제 회상을 하면서 자기 초라한 모습까지 얘기했구요. 네, she was walking up the aisle. aisle은 통로에요. toward the altar. altar는 재단입니다. 또 이쪽 사람들은 그 성당이나 교회 이런 데서 하니까. 네, 이 사람들은 카톨릭이 주로, 네, 종교, 주 종교라서. 아마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She was walking up the aisle toward the altar 그러니까 아직 결혼식에 대한 기억 그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중이죠 그녀가 걸어가고 있을 때 어디로 통로를 쭉 걸어 올라갈 때죠 Toward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어떻게 앞에 줄에 있고 손, 그 신부님 있고 재단인대로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alking up the aisle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Toward the altar 재단을 향해서 걸어갈 때 He saw that 대 접속사네요. 뭘 봤냐면, look t p a i l 창백해지던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창백해 보였다. 이고, 다소는 어느 정도는 sad, 슬퍼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이 look 는지 감각동사 이 형식으로 형용사 보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건지 아닌지 몰라 자기가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Tristate은 그래서 음. 어떤 느낌을 받은 거겠어? A meaningless dark pleasure. 예, 뭘 느꼈어? 예, 의미 없는 어두운 기쁨. 예, 잠깐 기쁨인데 그게 왜? 아, 저 여자가 날 버리고 왔는데 어, 결혼식장에서 좀 슬퍼 보이기까지 하면 왠지 나는 좀 드러그란 뭐 그런 의미에 그래서 의미도 없는 meaningless예요, 의미 없고 약간 dark.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또 예, dark 어두운 이런 표현은 그런 거지. 예, 그렇게 바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약간 악한 마음의 의미로 dark 그 다음 pleasure 살짝 기쁨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여기서 this 는 앞에 있는 이상황에 걸어가면서 그 얼굴 표정이 창백해 보이고 행복한 거안 행복한 거안 행복하잖아요 그런 약간의 그런 거를 살짝 즐기는 건데 아마도 inment 그것은 뭘 의미했냐면 여기서 대시 있는 거죠 주어 예, 동사 아마도 그건 멀면 여전히 서 h o u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했다. 의미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죠. Perhaps 아마도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이란 음, 위에 있는 내용. 그녀가 이렇게 얼굴이 그렇고 슬퍼보이는 그런 것은 아 어쩌면 자기를 잊지 못해서 그러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It's just thought about him. 아직도 여전히 자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의미했다. 근데 결정이 난게 아니라 p e r 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계속. Maybe. 어쩌면 또 추측이죠. She knew. 알았어. 뭐를 알고 있어. 뭐를. 다시 생략된. She wasn't making a mistake. 자기가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여기서 실수하고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 지금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상황. 하지만... 네, 공개하죠. 하지만 when he saw her happily looking up at the bridegroom with the shining eyes, he knew she had forgotten him. 이게 현실이에요. 그녀가 그가 그녀를 봤어. 네, 행복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리는 예를 꾸며주는 건데 이 s o 때문에 목적어, 목적보로 네, 현재 분석한 거지.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 누구를? 네, 키가 컸나 보지? 신랑, 장기 남편 될 사람, 신랑을 행복하게 올려다보는 것을 봤을 때, 근데 어떤 표정이야? Shining eyes에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본건 착각이거나 잘못한 거, 잘못 본 거고, bride g r 을 happily 여기 신부는 지금 해피해, happily하게 쳐다보고 아주 짝짭짝 빛나는 눈으로 봅니다. 그럴 때, 그러, 그렇게 봤을 때 그걸 봤을 때, n e 뭘 알았어 이제 자각, 현실, 꿈깬 거죠? 다시 생략된걸 shed f o r g o t t 아 완전히 자기를 잊었다는 걸 알았다. 예, 여기 과거, 뉴가 과거니까 이미 잊어버린 건더 과거, 대과거를 썼어요. 헤드 pp Memories of the time. 자 그때의 기억들, 이제 추억들이 새롭새록 떠오릅니다. time 해놓고 지금 when 나왔죠? 관계부사죠? 뭐뭐 했을 때 she used to. 자 used는 t o 언제 쓰는 표현이야? 지금은 안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었던거죠. 서로 연애할 때 Look at him. 봤던 것. 그녀가 예전에 그렇게 자신을 봤었을 때의 추억들 네. 그렇게 했었던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녀도 그런식으로 자기를 찾아봤던 얘기지 Look at him. 그레, 그레, 자기를 그렇게 봤던 때의 추억들 This way.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는 예 앞에 여기 얘기했던 어, 행복하게 웃으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봤었던 그때의 추억이 자, memories가 주어고요. 추억이 예, 물밀듯이 다시 came flooding back, come back 하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그런 추억들이 떠올는 거지 떠올랐다는 얘기죠 flooding, 아주 물밀듯이 flooding, 홍수난 거죠 막 그런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이것은 was the final blow to his pride Pride. 그의 자존심에 그러니까 뭐야 아 그녀가 불행하길 좀 어느정도 바랬겠지 그런데 아니고 너무 행복해 그거 예전엔 나한테 그랬었는데 지금 다른 사람한테 그래 그런 상황 그것이 다 이것이죠 이것이 아주 결정타 final blow라는 것은 주먹으로 한대 치는 blow를 얘기하는 건데 final이니까 한대 치고 KO당하는, KO시켜주는 그런 blow를 final b l o w 라서 결정타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의 자존심, 에 h ᄌ 전치인데 그의 자존심이 아주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무너진 거지, 그걸 보면서. 왜? Had their romance ended? 그들의 r o m a 는왜 끝났을까요? Why? Had, e 예, 여기 다대괄고입니다 this way, 이런 식으로 끝났을까요? They hadn't fought. 그들은 싸웠던 적이 서로 with each other. 싸웠던 적이 심지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예, 요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현재 완료처럼, 과거 완료에도 용법이 있었어요. 예, 네, 여기는 경험의 의미지, once.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횟수가 나오니까. 한 번도 그들은 싸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hadn't fought with each other once. 그런데 왜 헤어졌지? 라고 지금 이유를 모르고 있는 상태. for the thousandth time, thousandth, 이정, thousandth는 천인데, 천번째. 천번째 시간 동안 즉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동안인데 천번째 생각하는 동안 천번째 시간 동안 여기서는 타임은횟수가 아니라 시간이라서 이해를 예, 꾸며주는 표현으로 여기 서수, 서수가 서수 쓰였어요 서수 t h o u s 천번째 근데 의미는 뭐야 천번이나 생각한 동안 이런 의미죠 thousand times 하면 또 괜찮습니다 입니다. 그것도. 천 번을 생각한 동안, 진짜 천 번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이 생각한 거지. 그렇게 그 동안, he replayed the last day. 천 번을 뭐한 거야? 되돌렸다. replay 하면 재생하다. 이런 거죠. The last days of t h e relationship. 그들의 지난 날들, 그들 관계의 지난 날들, 그 마음 속에서 그들 관계의 지난 날들을 네, 천번이나 떠올려 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필요없는 부서고요 try to find 찾아 내려 있었어 모를 네, reason을 근데 어떤 이유? that이야 everything had ended so suddenly 모든 것이 had ended 그렇게 끝났어 so sudden 그렇게 갑자기 끝난 이유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대신 뭐 Y라고 바꿨을 수도 있겠어요. 관계 부사니까 그죠.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 우리가 헤어졌지?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끝났지? 갑자기 이것도 모든 것이 갑자기 끝났다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까 그 계속 여기는 우리가 왜 이렇게 헤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네, 결혼식에서 이제 연인을 봤어. 근데 자기를 좀 슬퍼 보인다? 이렇게 잠깐 착하겠지만, 신부는 어때요? 행복하고, 자기를, 아, 이제 날 잊었구나, 라고 이제 현실을 깨닫고요. 예전에 나를 쳐다봤었던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신랑을 쳐다보는 그런 것에서 자존심을 이미 상처를 받죠?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 보니, 왜 이렇게 우리가 헤어졌지? 이거, 아직도 이유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의 정계라든지, 여법이라든지 표현, 잘 익혀두시고요.